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잡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 특별한 음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거 같는데요 녀석은 그 노란가오리 어, 황가오리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왜 황가오리로 불리냐 어. 이 배부분 보시면 어, 이쪽 지금 주변으로 해가지고 노랗죠 어. 이쪽 배는 원래 좀 하얀색인데 지금 좀사후경직이좀 생겨서 그런지 핏기가 지금 좀 있어가지고 어, 뻘겋게 보이는데 원래 이게 다 하얀색이에요 예. 이 하얀색이고 이 주변으로 노란색 그래서 노란가오리 또는 황가오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어, 여기 이쪽에 지금 파낸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이 아주 치명적인 음, 독을 가지고 있어요 독침을 가지고 있는데 치명적인 독침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이거 낚시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노란가오리를 잡게 되시면 이부분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 독에 사람이 좀 노출이 되면은 음, 좀 정말 안좋으면 사망까지 할수 있다고 하는 그 치명적인 독이라고 하니까좀낚시하시다 이거 잡으신 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녀석을 한번 회를 떠서 먹어볼겁니다 예. 자 이제 손질을 어, 끝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손질 프로처럼 잘하는게 아니어가지고 예. 그래도 뭐 이제 이 부분 회로 먹을 날개 부분 그리고, 예. 그리고 여기 부분은 어, 등뼈하고 이 껍질 그 꼬리 위쪽 이거 내장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탕을 끓일 거예요 이건 회로 먹고 애하고 날개살은 회로 한번 먹어보고 그 탕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질을 좀 간단히 맞추봤습니다 아, 얘가 이거 지금 반쪽인데요 반쪽은 지금 탕 끓이고 있는 거에 좀 집어넣었어요 얘를 또 탕으로 끓여먹으면 또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자 일단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부터 사실 노란 가오리가 지금 먹을 철은 아니에요. 지금 진남 시장에서 사왔는데 한 6월 내지 7월 이쯤이 좀 제철입니다. 근데 지금 요수에 벌써 나왔더라고요. 시장 가서 지금 뭐살게 있나 하고 봤더니 노란 가오리가 벌써 꽤 나와가지고 한번 사와 봤는데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음. 그래도 아직 좀 찰지고 맛은 괜찮네요. 이게 그 7월쯤 되면 좀더 부드러워지는데 지금 뼈가 좀 살짝 빠시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위생상 장갑 좀 끼고 올게요 날개살 이쪽 와사비 음 어 이게 발효를 시키지 않은 거다 보니까 홍어에서 난그 특유의 그턱 쏘는 맛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생물로 잡아온 거니까 찰진 음. 식감으로 예. 식감이 굉장히 찰지거든요 자, 자, 자. 하... 음. 자, 그리고 이 예. 애. 진짜 이 가오리 애가 죽이거든요. 아, 와. 와. 와. 이런 거 바로 또 소주 각이지. 아. 국민 싸 s 음 간은 다 마시는 것 같아, 진짜. <웃음> 이 노란 가오리는 얘를꼭 드셔야 됩니다, 진짜. 아. 고소하면서 죽여줘요, 진짜. 아. 간을 손질하실 때는 쓸개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쓸개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가지고. 미쳤다 진짜 이거 야. that uh -huh. 아사 아. 와. <웃음> 미쳤다 진짜 이거. 아. 자 여기 이쪽 붙어 있던 뼈 부분 여기 좀 억신 뼈가 있는데 이게 7월이나 6월 되면은 물렁물렁해져요. 지금은 조금 이 뼈가 억신입니다. 생으로 씹기에는 이게 좀 무리가 있어요. 저 저도 이제 치아가 좋아서 뼈 같은 거잘 씹어 먹는데 이 부분 이 뼈만 해가지고 이제 씹으려고 해도 지금 아직 좀억셉니다 억셉니다, 되게. 그래 씹어 먹어질 정도는 되는데. 괜찮은데 또 이렇게 좀 짧게 잘라 먹으니까. 음 여러분들, 이거는 홍어는 못 드시더라도 이건 회를 드실 줄 아는 분들은 그냥 다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뭐 비린 향이나 이런 것도 없고, 냄새도 없고 음. 근데 이건 뼈가 다른 뼈 같은 경우 이렇게 으득 으드득, 예. 부러지면서 이제 씹히는 느낌이라고 치면은 이건 약간 뼈가 약간 질겅질겅 좀 씹는 느낌이 약간 엄청 그 단단해진 껌 어, 이런 느낌처럼 쭉 음. 질겅질겅 좀 씹는 느낌. 씹는 재미가 나름 있습니다. 치아 좋으신 분들은 좀 되게 즐기면서 좀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싸싸. 수도독인수도독아